그래블 에어로 바를 타면 좋긴 좋지. 근데.. 굳이? 안녕하세요. 홈미케닉 에이포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광고를 하나 했었죠? 두가지 제품을 소개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두가지 제품들의 실사용기를 담은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선 영상에서는 제가 카본 에어로 볼트온과 알로이 에어로 그래블이라는 핸들바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는 MTB에 직접 장착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드롭바는 너무 번거로운 작업이어서 제가 망설이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봤더니 다행히도 저에게 이렇게 핸들바가 직접 붙어있는 자전거를 빌려주셨습니다. 지오메트리는 조금 달라서 좀더 자전거가 편하지만 그래도 맞는 사이즈여서 제가 이걸로 일주일 정도 출퇴근을 하면서 약 150kg가 조금 안되게 탔습니다. 이번 사용기간 동안 두 가지 제품을 다 사용하긴 했지만 이 제품은 되게 좋아요 진짜로 엄청 좋고 잘 만들었고 로드에 달기에도 깔끔하고 다 좋은데 뭐랄까요? 얘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무래도 얘를 위주로 이야기하게 될것 같아요. 일단 기억에 가장 깊이 새겨진 거는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자세도 편하고 포장이 안 좋은 곳을 지낼 때도 이 넓은 드랍을 잡으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극찬을 했었던 이 레버 각도 있죠? 이게 얼마나 편한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레버의 각도가 들어가면 레버가 이렇게 솟아 올라오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후드에 손을 얹으면 각이 없는 레버와 비교했을 때 레버가 더손 안쪽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면 브레이크 레버가 손 끝마디가 아니라 첫번째랑 두번째 마디 사이 이 어딘가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쥐기 위해 필요한 힘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드롭을 잡고 있어도 똑같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긴 내리막에서도 유효한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레버 각도는 변속을 할 때도 장점으로 작용하는데 STI 레버는 큰 레버를 통해서 한 번에 많은 기어를 올릴 수 있는 만큼 스트로크가 긴데 이 레버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스트로크의 시작과 끝이 따라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손목이나 손가락이 덜 움직여도 같은 결과를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엄청 편합니다. 눈으로도 보이는데 실제는 어떻겠어요? 엄청 편해요. 물론 당연히 단점도 있죠. 로드를 타던 사람이라서 느끼는 단점인데 이 드롭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이 드롭을 잡고 어택을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 레버 아래도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넓은 감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택을 할 때는 결국엔 후드를 잡고 댄싱을 치거나 속도가 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어로바를 잡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요청도 있었고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악세사리 호환성 같은 거였어요. 마운트 같은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이 드롭바는 딱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에 기존에 쓰시던 마운트는 다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여기에도 마운트를 달아서 라이트나 카메라 같은 악세사리를 추가적으로 장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본 에어로 볼트 온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가운데 스템이 들어가는 폭이 29.5mm 정도인데, 뭐, 보편적으로 쓰는 스템 캡사이즈 스탠드를 쓰면은 웬만한 마운트 너무 두껍지 않은 이상, 뭐, 그런, 보편적인 그런 아, 이렇게 암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마운트를 쓰는 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에 굳이 그런 마운트를 쓰는 걸 권장 드리진 않고 이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세팅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여기에 이 앞부분에 마운트를 장착을 하는데 암이 긴것 말고 짧거나 짧... 암이 없는 그런 마운트가 있어요. 이 사진이 올라가는데 이런 마운트를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 게 이렇게 장착을 해야 이를 잡았을 때도 딱히 간섭이 없고 미관적으로도 이쪽이 완성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얘를 사실 거면 마운트를 같이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뭐 이렇게 추가 지출이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에어로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뭐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둘다 에어로바니까 둘다 해당이 될 이야기고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공기저항을 줄여서 또 효율적으로 속도를 낼수 있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됐어요. 일단 소소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리막에서 이거를 잡고 타려면 약간의 적응이 필요하긴 해요 아무래도 핸들 폭이 좁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핸들 감각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내리막 한두 번 정도 타보니까 바로 감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을 올라갈 때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겨서 무게중심의 밸런스를 조금 맞추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에어로바는 앞으로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을 더 앞으로 더 많이 옮길 수 있어서 오르막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마지막 하나는 저와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그래블 에어로바를 타면 좋긴 좋지 근데 굳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타보니까 그래블 더하기 에어로바는 찰떡궁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투어링 목적의 로드나 그래블 같은 경우에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리치가 길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자전거가 높은 속도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투어링이나 그래블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자전거잖아요. 코스가 좋은 곳에서는 속도 욕심을 내고 싶기 마련인데 짧은 리치 때문에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에어로바를 달게 되면 타협이 아니라 선택을 할수 있게 돼요. 평소엔 짧은 리치의 편안함으로 드롭바를 잡고 타다가도 고속의 구간에서는 에어로바를 잡아서 긴 리치의 포지션으로 속도적인 장점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체감하고 나니까그래블 더하기에 어로바는 정말 찰떡궁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는 이 내용이에요. 이제 마무리를 할까 싶어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하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그레블 바이크의 매력은 아직도 만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브랜드나 시도들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더 분들께서도 그레블 바이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리시면 좋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영상이나 영상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홈미캐릭 에이포스였습니다.